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벌써 올해 반이 지나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아.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 네! 저희는 올해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캐럿분들과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맞습니다! 또 정한 씨는 추석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 저는 추석하면 할머니댁에 네. 가면서 네. 휴게소에서 음. 어, 정말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때 아, 섰다 섰다 네 가장 먼저 떠오릅니 그게 또 기억에 남잖아 알감당 알감당 저는 멤버들이랑 보름달 어, 보면서 소원 네. 빌었던 생각이 아, 그어요 정연이죠 정연이에요 맞아요 우리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혹시 소원 빌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요! 저요? 아니요 네. 캐럿들이 이번 <웃음> 추석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네. 진짜 정말 행복한 연휴가 행복한 연휴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남은 시간도 캐럿분들과 또 이렇게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네. 네. 저의 소원이자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요? 아아네 맞습니다 어, 올해는 다행히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캐럿분들과 어, 만나고 행복한 한 해를 바쁘게 보내고 있죠 바쁘게 덕분에, 네,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덕분에 저희는 언제나 소중하고 <웃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그네 아, 네, 캐럿들도 저희와 함께 바쁘게 달려온 만큼 이번 추석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네. 네,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추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은 2022년도 세븐틴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음,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